안녕하세요. 양원주부학교 교사 장진숙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문의 2단계 사회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중심지의 의미와 모습을 알아보고, 또 중심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심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서 구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바로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심지의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큰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지의 의미,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고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중,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역의 중심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 지금 그림이, 어, 4장이 이렇게 어,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도약하는 군청, 신명나는 청양, 바로 충청남도 청양군청입니다. 군청은 민원 업무를 보는 공공기관이지요. 각종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청양시장이네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도 가고, 또 전통시장도 이용하지요. 아래쪽에 보시면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청양시외버스 터미널.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갈때 이용하는 곳이지요. 특히 명절 때나 그 휴가철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다음은 우체국이네요. 빠르고 안전한 청양 우체국. 요즘은 손편지를 잘 쓰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보내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려면 우체국을 이용했잖아요. 요즘은 우체국에서 택배도 붙이고 예금이나 보험 업무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합니까? 책을 사려면 중심지에 있는 대형 서점을 가고 또 옷이나 가구를 사려고 해도 중심지로 나가지요.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중심지에 모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지역 사람들이 중심지에 모이는 까닭. 군청, 시장, 버스터미널, 우체국 등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큰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지역 사람들이 중심지에 모이는 까닭은 군청, 시장, 버스터미널, 우체국 등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중심지에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또 시설을 이용하려고 중심지에 갑니다. 또한 중심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심지의 의미와 사람들이 중심지에 모이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모이는 곳을 중심지라고 합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모이는 곳을 중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노트에 세번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심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